다아는데 나만 모르는 비즈니스 용어 모르면 안될것 같은데 검색해보기에는 귀찮고 뭔지 는 공부했던 바로 그 용어 DBRTV가 쉽고 빠르게 핵심만 설명해드립니다. 오늘의 주제는 파 5G인데요. 파 5G가 대체 무엇이고 주목해야 할 핵심이 무엇인지 바로 출석후 게임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무엇인가, 포지와 비교해서 무엇이 달라졌는지, 특징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. 줄 썼고, 줄 썼고, 줄 썼고, 줄 썼고. 첫 번째, 초고속입니다. 더 빨라졌습니다. 네, 네, 네, 최고속도, 네, 네, 네, 체감속도 모두 네,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. 네, 네, 네, 네, 더 크고 네, 네,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르게 전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초고화질 영상이나 VR, AR 같은 대용량 콘텐츠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초저지연입니다. 데이터를 전송하고 받을 때 걸리는 지연속도가 축소되었습니다. 끈기에는 해상이 줄고 버퍼링 걸리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즉각적인 응답과 반응이 필요한 원격 의료, 자율주행 등의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, 초연결입니다 연결될 수 있는 단말과 센서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연결은 많아졌지만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연결을 기반으로 집안 모든 장치를 연결을 제어하는 스마트홈, 나아가 스마트시티까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5G 시대, 기업이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?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 키워드는 협업입니다. 5G 산업의 잠재력은 산업 간 협업, 융합에 있습니다. 5G 시대에선 혼자 성공할 수 있는 사업도 어떤 기업이 주도해 끌고 갈수 있는 비즈니스도 없습니다. 각 회사가 자신의 역할과 역량에 맞게 일하면서 서로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예시로 VR, AR은 통신사가 인프라를, 콘텐츠 회사가 콘텐츠를, 플랫폼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협업할 때 비로소 원활한 운영이 가능합니다. DBR 275호 5G 앤 비즈니스에 더 많은 설명과 구체적인 사례가 들어있습니다. 5G 시대를 선도하는 다양한 스타트업에 대한 이야기가 스페셜 리포트에 실려있으니 5G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분들은 DBR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. DBRTV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다양한 비즈니스 용어에 대해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. 뭔네의첫 번째 에피소드 5G가 뭔데는 여기서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 땡큐요.